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대략 2만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차를 인수받기 전에 셀프 검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합니다. 동티뷰 오늘은 윤쌤과 함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 일단 셀프 검수를 하기 전에 크게 순서를 정해놓는 게 좋아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 두 번째로 자동차의 내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엔진 룸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다음 네 번째로 짧은 시간이라도 주행 테스트를 한 후에 다섯 번째로 인수 서류의 확인 및 사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한 가지씩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검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고 첫 번째 자동차 외관의 검수 1. 자동차의 운반 과정이나 출고 전 인도 전또 세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흠집이 스크래치가 있는지 도장면을 살펴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히 하단 부분을 많이 놓치고 갈 수가 있는데 혹시 부딪혀 상처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차체의 틈새 부분을 손으로 만져봐서 제 도장의 흔적은 있는지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 2. 그리고 자동차 유리의 전면, 후면, 측면에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3. 자동차의 문을 열어서 실링 처리가 된 곳에 도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4. 타이어는 하자가 없는지와 휠의 상 상태를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5.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품들의 이음새와 틈새 즉 외부 단차와 유격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트렁크와 보닛의 연결 부위에 유격을 살펴보고 만약 유격이 생겨 조립 상태가 불량인 경우에는 빗물이 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수하는 게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내부의 검수 1. 차량의 모든 문을 열었다 닫아보고 소음은 나지 않는지와 고무 몰딩의 상태 를 확인하고 2. 손잡이와 잠금장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와 리모컨 테스트를 해보고 3. 창문을 열었다 닫아보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고무패킹과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 4.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에도 앉아보고 작동 내보를 조작해보고 5. 가죽 시트의 이음매나 봉제선이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6. 오디오, 에어컨, 히터,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등 다양한 편의장치들을 확인하고 7. 상하향등 방향 지시 등 좌우 비상 등 제동 등 실내 등 안개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9. 트렁크를 열어보고 비상 공구와 타이어 공기압 키트 등지구품을 확인하면 자동차 내부의 검수가 끝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엔진 룸의 검수 1. 보닛을 열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등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2. 혹시 누수나 누유가 있는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확인하고 3. 시동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서 켰다 껐다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보고 소음이나 떨림은 없는지와 RPM의 상태도 확인해보면 좋겠지. 그리고 나서 딜러의 동의를 구한 후에 네 번째로 시범 주행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5분 정도 실제로 도로를 주행해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검수를 해보면 더욱 좋겠지. 그 다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인수 서류의 확인 및 사인 이렇게 모두 확인이 되고 검수를 마치면 인수증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차량 등록에 필요한 임 임시 운행 허가증, 세금 계산서, 차량 인수증, 차량 등록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수 서류에 사인을 하면 자동차의 검수와 인수까지의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인수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가 몇만 원, 몇 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닌 몇 천만 원이나 하는 귀중한 나의 재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나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AS를 자비로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알아두셨다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다 수고했어, 동TV요.